잘 먹어야 돼요. 무조건. 새해에는 잘 먹어야 한답니다. 그래서 닭두 마리로 백숙을 해 먹으려고 그래요. 안에 찹쌀을 안 넣고 그냥 국물 우려내려고요. 자, 지금 그닭두 마리를 사가지고 이제 그 다듬을 거예요. 다듬는데 이제 기름, 이게 마트에서 사온 거는 기름 제거가 잘안돼 있어요. 그래서 기름 제거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.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죠. 이 가리키는 부분에 기름이 많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해주셔야 되거든요. 닭 날개 끝 부분 제거해주시고요.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제거해주시고, 그리고 목 뒤쪽에 자, 살짝 찝어서 이 부분을 제거해 주시고요. 기름기가 많아요. 그리고 엉덩이 부분 그쪽도 기름기가 많습니다. 이쪽 제거해 주시고 저희는 뭐 찹쌀이나 이런 걸 넣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배를 갈라서 하는 걸로 지금 보이시는 그 부분도 기름기입니다. 그거 제거해 주셔야 돼요. 기름기가 상당히 많죠. 자, 배를 갈라서 자, 이렇게 벌려 보시면 그 이제 그 중앙에 뼈 있는 부분, 그 부분 아주 깔끔하게 다듬으셔야 돼요. 잡내가 날수 있거든요. 버섯은 밑등을 완전히 제거하지 마시고 어, 밑등 맨 끝부분 그 뿌리 부분만 거친 부분만 제거해주세요. 흙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파는 어, 겉껍질 살짝만 떼어내주시고 깔끔하게 씻으세요. 한 겹정도 남겨두시고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늘은 뿌리 부분만 제거를 했어요. 원 뿌리 어, 그 부분만 제거해서 깔끔하게 씻어서 겉껍질 한한개한두장 정도 이렇게 제거하고 난 다음에 깨끗이 씻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대파. 대파는 그냥 뚝뚝 썰으세요. 별 다른 방법 없어요. <웃음> 이렇게 뚝뚝 썰어서 넣으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준비가 됐죠 어저 중에 그 도라지가 있어요 이 도라지가 예전에 그 제가 캐놓은 건데 어 요거를 어, 같이 넣어서 해볼 겁니다 당금주 저는 한국자 정도 넣어 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재료들을 이렇게 해서 큰 냄비에 곰손냄비에 담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물을 좀 많이 잡았어요 저는 이렇게 푹 끓여서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어... 넉넉 잡고 한 1시간 정도는 푹 끓인 것 같아요 물을 넉넉하게 잡으세요 그리고 끓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이런거는 좀 걷어 내 주셔야 돼요 국물 위주로 드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렇게 해서 걷어 내 주시는게 아주 좋습니다 많이 우러났죠? 네, 물을 보면, 어, 국물 지금 한 가득 넣었는데, 이 정도면 한 3분의 1은 줄어든 것 같아요. 아, 아주 맛있게 익었습니다. 몸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 드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. 살은 발라 드시고, 어, 이제 육수 좀 남은 거 하고, 닭가슴살 그거는 이제 따로 떼서 놔뒀다가 음, 또 한번 뭐 떡국을 끓여 먹는다든지 뭐 닭게장을 끓여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또 좋아요 근데 요거는 저는 닭게장 보다는 요렇게 국물을 낸건 음, 떡국 같은 거음닭 육수를 넣은 떡국 이거 참 강추 하거든요 어, 오히려 담백하면서 어, 그런 맛이 나기 때문에 음. 떡국을 한번 끓여 드시는 걸강추합니다 아주 살이 으스러질 정도로 너무 잘 삶아졌어요. 몸보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끓여 드시는 게 정말 좋죠. 자, 맛있는 닭다리 맛있게 끓여 드세요 감사합니다